안녕하십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KP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대도동에 있는 공실이 없는 상가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왕복 2차선에 접혀져 있는 상가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쪽에 미장원에 있는 건물 매매입니다. 현재 공실이 없으며 위치가 좋은 상가입니다. 오른쪽에 주차장에 이대를 주차할 수 있고 앞쪽에 이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미장원 있는 건물입니다. 현장 방문하실 때 미장원에 한번 들러머리 한번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방향은 죽도파출소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포스코 가는 방향입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부의 수도가 한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도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 외벽입니다.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 미장원입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으며 천장에 CCTV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라갈 때 힘들지 않게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입니다. 자전거 한대 있고 뒤쪽에 조그만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201호, 202호 정투룸과 미니투룸이 있습니다. 3층에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3층 주인세대입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계단입니다. 옥상입니다. 방수 페인트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벽면 도색은 구입하셔서 한번 도색을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옥상도 대체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세 페이지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대상물이 종류는 제일종그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입니다. 주소는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80.2제곱미터 55평입니다. 건축물 연면적은 303.25 제곱미터, 32입니다. 총층수는 3층입니다. 방향은 주인세대 거실 기준 남향입니다. 사용승인에는 건축물대 당상 2016년 7월 14일입니다. 주인세대 구성은 방 3개에 화장실 2개입니다. 입주가능일은 3층 주인세대는 2023년 5월 31일 입주가능합니다. 세입자와 협의가 가능합니다. 주차는 3대가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없으나 수도세와 전기료는 별도로 청산하셔야 됩니다. 1층 소매점 90.25제곱미터 27입니다. 소매점 미장원이 있습니다. 보증금 1,700만원과 월세 7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2층 부 가구가 있습니다. 방두개 거실 1개인 정투룸과 방한 개의 거실 1개인 미니투룸이 있습니다. 정투룸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 50만원을 받고 있으며 미니투룸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 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3층 주인 세대는 보증금 1,700만원에 월 15만원입니다. 보증금 합계가 9,700만원이며 월세는 177만원입니다. 현재 대출금은 3억 6천만원이며 매매금액은 6억 1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